통계의 핵심은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. 이를 위해서 인류는 무한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. 그 많은 노력을 한마디로 말해보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. 어림 짐작. <웃음> 어림 짐작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두 가지 도구는 바로 대표값과 분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대표값으로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어림짐작하고 분포로 얼마나 어림짐작했는지를 어림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거대하고 복잡한 데이터라도 대충 어림짐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, 어림짐작을 위한 다양한 테크닉들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이 표에서 판매량을 보시죠 판매량의 데이터가 1억개가 있다면 보통 하루에 몇 개를 판매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단 하나의 숫자를 원했습니다. 바로 데이터에 대한, 데이터들에 대한 첫인상 같은 것이죠. 그래서 고안된 숫자들이 있는데요. 가장 유명한 것은 평균이에요. 또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의미하는 중앙값이라는 것도 있고요.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값을 의미하는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. 이런 숫자들은 데이터에서 대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값들을 대표값이라고 합니다. 이 표에서 판매량에 대한 대표값인 평균과 중앙값을 한번 찾아 봅시다. 자, 평균은 이렇게 구합니다. 우선 모든 값을 더해요. 그리고 그 값을 값들의 개수로 나눕니다. 그렇게 나온 숫자가 평균이에요. 즉, 이 값들은 평균적으로 4 3 거예요. 자,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얼굴이 있습니다. 바로 중앙값이에요.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정렬된 값들 중에 가운데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. 여기에서는 평균과 중앙값이 가, 값이 같아요.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. 오른쪽 표는 판매량은 44이지만 중앙에 있는 값은 43이에요. 즉, 평균과 중앙 값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에요 이래서 다양한 대표 값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의 성격을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, 이 대표 값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만 또 안타깝게도 현실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대표 값만으로는 데이터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여전히 좀 부족해요 어, 보시는 것처럼 값들이 왼쪽처럼 좁게 분포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른쪽처럼 좀더 넓게 분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값들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4분의 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. 또 표준 편차라는 것도 있고요. 오렌지를 이용하면 이런 통계적인 작업을 시각적인 도구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, 그렇게 만들어진 시각화 도구는 박스플롯이라는 건데요. 이렇게 생겼어요.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통계적인 통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각적인 도구들을 어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